미세먼지가 극성인 요즘입니다.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기관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이는 감기의 발병 확률도 높입니다. 특히 감기는 자반증의 가장 큰 악화요인 중 하나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식재료를 추천합니다. 첫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. 호흡기가 건조하면 미세먼지 침투가 쉬워집니다. 한의학에서는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천문동이라는 약재를 씁니다. 천문동과 같은 과에 속하는 아스파라거스는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두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. 미세먼지는 식도를 통해서도 위장으로 들어오는데 브로콜리에는 위장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u 성분이 풍부합니다. 두 식재료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특히 자반증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. 아스파라거스는 한의학적으로 열을 내려주고 브로콜리는 면역력에 중요한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.